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메길입니다아 우리 좀 되게 오랜만이죠. 제가 지난주 목요일, 목요일 금요일 영상이 안 올라가서, 어? 영상이 안 올라오지 하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어, 혹시 계시다면 뭐 하느라고 <웃음> 영상을 못 올렸냐면요. 1월에 이제 좀 새로운 걸 하려고 준비를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도와주시고 어, 또 같이 좀 해주실. 어, 분들을 지금 제가 제주도로 초대를 해서 계속 미팅하고 하고 싶은 것들 그분들이 또 아, 희메길 님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서로 이제 좀 조율하고 하면서 어, 앞으로 어떤 식으로 1월부터 진행을 할 건지 좀 미팅을 좀 하느라고 겸사겸사해서 좀 쉬고 네,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랑 얘기하느라고 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되게 저를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엄청 큰 분들과 얘기를 하게 돼서 어, 좀 이럴 때부터는 재밌는 어 그런 영상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막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요즘 많이 피곤해서 목도 가고 제가 다, 그리고 좀 다쳤어요 좀 돌아다니면서 까불다가 지금 발을 다쳐가지고 발바닥이 좀 찢어지고 오른발도 다쳐가지고 지금 내일 하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태가 아마 저도 이번 주는 하체 운동을 못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아파서 뭐 암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영상을 며칠 못 찍었고요 남은 또 연말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 첫 번째로 이제 케이블플라이를 이용해서 워밍업을 해주고요 벤치프레스, 잉클라인 바벨 벤치프레스를 어 조금 오늘 컨디션에 맞게 중량감 있게 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잉클라인 덤벨프레스를 해주고요 오히려 메인은 요, 무게는 여기서 좀 올리고 어 여기. 클래스에서는 좀 가볍게 어, 가주고요 덤벨 프로버 여섯 번째로 해주고 마무리로 어, 딥스 케이블 이용해서 딥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루키아가 안 보이는 이유는 예, 이제 또 사람들 또 챙기고 뭐 이것저것 또저 도와주고 이렇게 또 같이 미팅하고 하느라 어, 루키아도 지금 피로에 너무 저 쩔어 있어서 예, 오늘은 좀 쉬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, 하는 좀 쉬라고 하고요 저 혼자 예, 촬영하면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! 이틀 이상 쉬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옛날부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저도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진짜로 다시, 다시 한번 몸으로 느꼈어요. 운동은 아무리 쉬어도 이틀 연속 이상 쉬면 안 됩니다. 3일째 되는 날 무조건 운동하세요. 가볍게라도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세요. 계속 메스껍고 계속 토할 것 같고 운동이 안 되고 이러는 느낌은 전혀 없는데 어, 되게 막 속이 안 좋네요. 그리고 막 몸이 풀리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. 평일에 운동 쭉 하고 주말에 푹 쉬면 되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2월 31일까지는 그니까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 할 거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기준이 잡혀 이제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어 운동에 집중해서 열심히 이제 하고요 어 1월 달에 이제 이것저것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어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많이 어 도와준다는 분들도 계시고 도와준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재밌는 거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. 부담되니까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연말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. 올한해 우리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합시다.